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그려볼 그림은 가브리엘 뱅상 동화작가 원작의 그림을 타야스이 스케치 프로그램으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. 사실 이 프로그램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아이패드 프로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다른 어떤 스케치 앱을 사, 찾고자 하신다면 이 앱도 굉장히 다양한 브러쉬와 어, 재질 느낌을 살려서 포근하고도 감성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앱입니다.